시작 <웃음> 자 어, 오늘은 유튜브에 올릴 이거 공약 공략 공략을 할건데요 일단은 새로 뽑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운이 좋으시다면, 약, 얼마냐. 어디보자. 한, 서른, 번 정도 하시고, 어, 스카르가 나왔네요. 먼저 이 캐릭은, 신지나와 민지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해파리 보이시죠? 이 해파리를 오른쪽 클릭해주세요. 캐스트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만나주세요 그러면 이제 퀘스트가 될겁니다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 위목이라는 것들을 잡으세요 유튜브 채널 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맨 먼저를 다 용병이 뭐냐고 물부시는데, 어떤 거 얻고 나서, 일단은 그거는 좀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열마일 잡습니다. 그리고, 완료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서 아래쪽으로 가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리고 스커루는 딱히 뭐라고 수, 말씀드릴 말순 없지만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힘보다는 민첩을 더 좋아합니다 키우기에는 키우기에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급수 공격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힘 말고 민첩은 그리고 다들 왜 지능을 올리시냐고 물어보데 지능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진화라는 걸 하면 진화라는 걸 하, 하시면 만화가 조금씩 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거 지능을 올려, 올려주셔야 돼요 <웃음> 아, 아. 지능 모심 접속 채우시고 힘 50만 돼도 유아기 기본셋은 완성되고요 유년기 기본셋을 세내드리자면 민첩성 자기가 민첩이라면 민첩을 300 다른건 150 그렇게 지내시면 되고 지능은 지능캐시라면 지능 300에 힘민힘민만 희민, 150만 넣으시면 되시고 희, 속성 이름1 3 참백에 민지가 150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30분씩 잘라서 올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 거예요. 능30 됐고 민첩 찍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거 찍으신 다음에는 바로 완료 하시는게 아닙니다 일단 2.15에 힘15 만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별로 스탯이라는 개념이 아직 와기에는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특히 더욱 스컬이라면 뭐 그냥 굳이 가셔도 되는데. 가시면 됩니다. 쭉 가시면, 먼저 적업한 데이터를 팔아주세요. 팔아주시고, 초급 데이터랑 이상한 데이터를 사시는 게 아니라, 일단 완료를 합시다.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받구요. 천노트를 받았죠. 여기에서 이상한 데이터 하나를 구입합시다. 이제 양몽을 받았을 경우에 양몽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진짜 진짜로 내가 키워본 결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진심 양몽을 식강하니 차라리 다른걸 식강하는게 낫지 그리고 왜 용병이 왜 자기보다 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던전보스를 보시면 왜 쎈지 아실거예요 아실 그렇게 쎄도 나중에 던전보스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는 충분히 시작한 야대고요 그리고 매우 많은 초보분들이 저 나비를 약하게 맞다가 가서 뒤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토리를 먹을수있다 도토리 2개 3개 그리고 나무를 모아주세요 나무 서부자한 나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컨트롤 2번에 지정 컨트롤 3번에 데이터웨이를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유하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체력 회복을 많이 해주되고요 예예 yeah, yeah. <웃음> RPG BJ인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뭐가 힘듭니까? 열두 시간 방송하는 것보다 쉽죠. <웃음> IPDB를 뭘로 보시고? 여기 조사해 보시면 폭주중에 유용들에게서 이상한 데이터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저건 그냥 개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5,000원이 뭐왔기 때문에 일단 나가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슨 짓을 할지는 잘 보시면 합니다애몽의 용병을 사세요 여기에서 포인트 중요합니다 땅에 내놓고 바로 창고를 꺼내서 이걸 드세요 드시고 매몽을 앞장 세우세요 매몽을 앞장 세우고 그대로 쭉 가세요 중간식고 오른쪽에 빠져서 스컬트 뒤로 빼고 어그로 끌고나서 쭉 갑니다 앞이 휘몽 있죠? 휘몽을양몽으로 처리하고 휘몽이데이터 나오면 바로 드세요 중급 데이터는 바로 스컬을다 주시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내몽 앞으로 대고 왼쪽 터치 그리고 오른쪽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떨어지 그럼 막타는 알아서 스카르가 먹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드랍률이 많은 건 사람들이 없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없을수록 탭이 더잘 나옵니다. 4단계군요 데이터에게 넣어주고 시발 어, 자동으로 여기 나온군 이게 흔히 발생한 일입니다 먼모로 갔다가 죽는 경우가 대, 다 반사죠 근데 여기 중요하신게 여기 이거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 이 체력 데이터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시면 제가 이거 체력 데이터로 무엇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나무 목재에 교환해 주고 900원을 드신 다음에 쭉 갑시다. 천원이면 됩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어야 천원이면 다신 <웃음> 방어력 증가 매하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몸 냅시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메몽, 대 앞으로 가서 스컬로, 가로 라서, 아고 위로 올라가라서 메몽 서아래로아 가주시고 내려옵시다내려옵시다 중급 데이터 하나하고 지능 하나 먹고 아래로 일어가서 다시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5강 정도나 6강 정도 만드시면 그냥 바로 부어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부워하시고 나서 다시 이거 부... 부화를 시키는 법을 몰라서 강화보다 강화는 여기 피로 재료에 보면 휴면이 곱게 되 있잖아요. 각각 알들의 재료가 써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구하고 나서 이 데이터에게 알과 그 데이터 재료를 넣으시고 여기 C버튼 이 데이터에 주입을 누르시면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데이터에 보시면 아이템을 가져간 순간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저게 뭐,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강화가 초기화된다는 뜻입니다. 저걸 떼면 자기가 했던 노력이 수포로 수포로 돌아간다는 소리죠. 뭐 그런거 비슷한데 일단 한급데이터 먹어줍시다 일단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세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민첩보다 진이더 많을 겁니다, 만마 먹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나오는 건이 민첩데이터 뭐네, 건 말이야. 저민첩제이터 1, 2, 3은 버릴수있는게 좋아요. 나중에 쓸모도 없고, 나중에 문장이란 걸 착하면 되니까.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5강만. 5강정도만 하셔야 돼요 4강은 너무 약하고 5강이 딱 적당합니다 초보분들이 기리기에는 뭐 나중에 쓸만한 용병을 또 구하면 되니까 쓸만한 용병 구하는 법과 이름표 구별법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편에는 최대한 2 5레이된 다음에 송단기를 만들어서 아 그리고 나중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겁니다 오석 위로 가고 아래로 다시 위로 맥주점 사원으로 나왔군요 이제 죽은 상관없습니다 캐릭이 오강에서 바로 무화 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애몽이라는 녀석이요, 이거뻥이 이렇게 생겼지만 나중에 크면 좋은 녀석이 되는데 일단 이거 특수 진화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애몽이라는 녀석은 힘진화가 있습니다. 피너를 시키시려면 힘을 더 높게 해야되고요 당연히 1정도만 높게 해서됩니다 2가 더 안전하겠지만요 한번더 이위에 나무는 뭐하는거냐면 경치 경험치라고 해서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경치 익스피리언스 버프 트레이스 인데 곱하기를 뭐라하지 이걸 3? 아 잠깐만 이거 곱하기 곱하기 3 제곱 경험치나무라고 하면 되겠나뭐 외국사람들을 노릴건 아니지만 외국사람들 보면 아까 돈이되 아까 외국 라고 기스하고 스트렝스 그리고 덱스로 설명했으니까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 한 명당 10%의 경험치를 더잘 주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거리냐 하면 방을 파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두 명이 하시는 게더 경험치를 잘 얻습니다 이게 제작자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경험치를 퍼센트를 더 많이 얻게 해 놔서 한 명보다 두 명, 두 명보다 세 명, 세 명보다 네명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11명보다 12명, 즉, 풀방을 의미하죠 그 풀방이 얼마나 강력한 경험치면 지금 레벨 8을 찍었다면 거기에서는 이미 8을 찍고도 남고 16레벨 찍은 다음에 지금 25레벨이 있겠죠? 거의 평균 레벨이 55레벨 정도 됐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떠는 사이에 일단 유전기 경력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이 에몽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에서 차라리 힘 스컬이랑 민 스컬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힘이건 미니건 간에 일단 똑같으니까. 지나체는 맨 처음엔 똑같습니다만, 나중에 갈수록 달라져요. 아.. 혼자 하니까 존나 힘드네 어쩔 수 없지 RPG 공략을 한 이상은 일단 RPG방송 이거 녹화 중이니까 해야되지 이제 답단은 그만하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냥하시고 캐스를 먼저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캐스가 중요한 왜 중요하고 왜꼭 해야만 해야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거고요 가끔 다들 이렇게 물으시는 말이 있는데 왜 크레스를 꼭 해야 한냐고 물으시고 퀘이스만 하면 RPG라는 게임의 자유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일단 이거는 무시해 주셔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게임 특성 자체가 퀘이스가 진행이 안 되면 게임 진행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퀘스트를 꼭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편해집니다. 다들 맨 처음에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2렙쯤, 9렙쯤에 나가십니다. 왜냐면, 거진다. 별로 무겁기 부... 때문이죠.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인데 이게 왜 흥미를 못 느끼냐면 흥미를 못느낀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어느 분들도 이걸 피하려 듭니다 근데 그피하려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 중딱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기 캐가 공격이 안 되면 할수 없잖아요. 이게 공격이 안 되는 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캐릭터에 대해선 공격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런 걱정 마시고. 일단, 9렙 정도 사이에서 나가신다 보면 되는데, 왜 나가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초보 때는 이해, 나가시는 걸 이해는 다 했지만, 욕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욕하고 나가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게임 유저가 꽤 많기 때문이죠. RPG BJ로서 더더욱 어떤 게임도 욕하면 안되고요 r p g 가 어느 쪽이 좋다고 편해할 수도 없는 법이고 어떤 RPG라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려고 하면 지루한 법이죠 그래서 다른 RPG를 하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전에 하던 RPG를 하면 재미를 살수 있죠 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가신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지 말고 다른 RPG를 하다가 그루, 그리우면 언제든지 와서 이 게임의 맛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의 맛을 잘못 느끼신다 하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웃음> 지금 말하면 너무 길거 같고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나중에가 언제냐면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되겠죠? 토요일날엔 또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토요일이네? 세상이나 아이고 세상이나 오늘 토요일이었구나. 아이고 허구머이나 아, 아 잘못 건드렸다. 홀리 씨, 홀리 홀리. 안 돼. 아. 안 돼. 아 그리고 이거 컨트롤 컨트롤로 잡고 자기 캐릭터 누르시면 돼요 자기 캐릭터 이렇게 누르시면 편해집니다 나중에 편해주시고 이렇게 이거 트리몽을 누르시고 잠, 잠시만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고 트리멍 누르세요. 트리멍트리멍 누르시고 이거 다시 잡고 애몽 안 나가게 그리고 트링 얘 예, 다시 잡고 나무멍 다시 누르고 애몽 잡고 다시 돌아오게 명령시키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도그링 잡고 얘 가서 명령시키면 됩니다. our hero has been k i l l e 야 아직 무리였나정어는 <웃음>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시작 좀갑시다 1인으로 하면 절대 안되시는 게임이에요 <웃음> 1인으로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웃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 혼자 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게 공략이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는거지만요 <웃음> 대충 24대 이런 수를 하셔야 됩니다, 슬작이라고 근데 이거를 미리 유아기때 해두시면 약간 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건 지능 100, 민첩성 150 그리고 힘 300을 찍는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좋아하는 캐가 민케인데 일단은 힘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거진다 모든것에 한방에 죽잖아요 그래서 피를 높여주는게 좋고요이도그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초보마을이라 이렇게 재생이 느립니다 시작하는게 훨씬 더 빨라요 저런 어차피 넘보다 그리고 혼자서 플레이할 때 혼자 잡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쭉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시작하시는 게더 낫고요 혼자 즐기시려면 나중에 비던을 가셔야 돼요 비던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혼자 할 때는 비던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다 됐네요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고